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아 요번 돌아오는 5월 5일날 그 아주 특강 그김영화 팀장이 아, 아주 그, 그동안에 했던 거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냥 막 그냥 그 시스템이 뭔지 모르고 헤매다가 아, 제 유튜브를 보고 아3 0분밖에안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아, 그냥 그 이후로 그걸 혼자서 퍼즐이 맞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어쩌면 제가 얘기한 뭐 제가 원본이라 그러면 저보다도 더 아주 바르고 선하게 진짜 부지런하게 그것도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는 방식은 다 똑같았어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아주 혁혁한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도 그중 가는 도중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반에 3월 1일날 3.1절 특집으로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하는 특강이고 하기 때문에 에 저도 준비하는 저도 그랬고 또 이렇게 하는 그김영아 팀장도 그랬고 조금 앞뒤 순서가 왔다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듣는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은 저같이 이런 거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저는 정확히 김영아 팀장 했던 걸 갖다가 제가 수, 수십 번을 갖다가 들었는데 진짜 저는 좀, 이렇게, 세일할 때, 그, 저, 저, 이마트 10시 반 정도 가면, 11시 회장하기 전까지 가면, 은 그, 죽은 생선, 그, 저, 회, 70% 세일하는, 아니면 30분 뒤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70% 세일하는 그생선에 같은 거라면, 김영아 팀장은 그냥 막 잡은 활어. 그냥, 100% 그냥 없어서 못 봐는 그런 아주 그냥 활아이 같은 그 강의를 갖다 했는데, 앞뒤 순서가 좀 이렇게 조금,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럴까요 그냥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다 전달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잡거나 이렇게 딱아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뭐 시스템이라는 게 체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아 저도 느꼈고 본인도 그거 아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뭐그거뭐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처음 또 하는 거고 하니까 오프라인이 뭐 1월달부터 뭐 열렸다고 와도 과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5월 5일날 어린이날 완전 그 체계적으로 딱딱 왜 해야 되는지 왜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르다 아주 딱 처음 처음서부터 딱딱 1부 2부 3부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아 처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부터 아주 그냥 아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풀어나가서 저는 저는 어한 1년 죽어라고 노력하면은 저저 저 정도 되는 사람도 어그김영아 팀장 그거 갖다가 따라서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아주 또박또박 아주 그냥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게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10년 노력해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역시 또 이렇게 뭐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걸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바르고 선하고 남한테 절대로 피해주는 일 안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 믿음직스럽고 해서 그분이 아주 특별히 또 시간을 내갖고 5월 5일날 아, 5월 5일날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 빨간날 아닙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날인데 어,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손주, 뭐 손자 뭐이 정도 군번이지 지금 뭐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분은 그닥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40대 뭐 30대 있는 분들 그, 한 10%도 안 되죠? 예, 그분들 말고 그래서, 또, 루스 시스템은, 또,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해도 깊고, 아, 확실히,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5월 5일날 특강을 공개 강의로 합니다. 근데 공개 강의인데 좌석이한 장이 돼 있고, 그때 3월 1일날 할 때도, 거기 130석, 만석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어, 모자랄 정도로 막 그래갖고, 더 준비를 해놓고 해서, 에 그래서 한 뭐, 한 15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에, 그런데 에, 그, 거기에 150명 이, 이 전번에 듣고 가신 분들 또 그러고 소문이 난대로 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진짜 뭐야 그러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궁금했던데 그때 시간이 안 맞고 뭐 이러신 분까지 해서 요번에 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는 공개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예, 순서를 잡아야지 안그러면 뭐 몇백명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뭐 어, 진행도 뭐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 날짜 맞춰 갖고 미리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어,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다 기록을 해놔서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놨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아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시스템이란 그래요 그니까 그거를 아주 알기 쉬우면서도 그래요. 지금도 요번에뭐 저기 보험가 세미나에서도 그저 총장님이 나와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 다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세미나에 참여만 한다. 그 스폰서가 주관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스폰서가 저기 주관하는 그 세미나나 미팅에 참여만 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는 회사가 가는 방향이 있고 정선상략에 또 그리고 또 재심합력 그거를 모토로 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수많은 돈을 드리고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는 시스템의 일환인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각 센터에서 스폰서가 진행하는 그 거기에 하는 거는 좀 아닙니다. 그거는 어 제대로 바르게 하는 분은 양식 양심과 상식에 입각해 갖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불량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시스템이라는 게뭐 다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에, 스폰서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는데들이 많거든요 자기도 시스템 은 몰라 뭔지 를 모르는데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어, 요번에 정확하게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한 10년에 걸쳐서 아니면 20년에 걸쳐서 뭐 30년에 걸치든 한 10만 명의 가정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주부들이 각자마다 자기 집에 평수나 뭐 이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태어난 그 유전자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성격, 자런 환경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집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때 맞춰서 또 밥도 하고 또뭐 등등하고 하는 그 주부들 맨날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딱딱딱딱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아주 재빠르게 하면서도 아주 청결하게 하면서도 하는 각자 그 주부들만의 노하우는 각자 다 틀립니다 아,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그그 그 중에서 제일 그 주부 왕이라고 하는 분 있죠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하면서도 언제가도 딱딱딱 정갈하면서도 누가 봐도 아주 쾌적한 가정환경을 만드는 그런 주부 같은 경우 밥도 어떻게 하면 고슬고슬하게 제대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아주 물러가듯이 짝짝짝짝 하면서 그렇게 하는 주부들이 주부왕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얘기보니까 그중에 또 왕중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그 왕중왕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그거대로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한 10만명 뭐 동서고공을 막느라 이렇게 모인 분들 중에서도 그 왕들의 왕 중에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거를 딱 이렇게 모아서 야 이건 진짜 요렇게 하니까는 진짜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그 정도는 되더라 게으는 사람도 네, 설거지를 몰아서 하는 사람 또 설거지를 그때그때 그때 하는 사람 뭐 등등 패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그 예를 든다면 근데 그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는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물류전략되면서 모두되면서 그리고 깔,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 차단 안에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하나의 나름대로의 공통된 분모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하니까 누구든 게으른 부부도 조금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하, 다 보니까는, 어, 거의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런, 그, 결과가 나오더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각 스폰서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어느 스폰서는 아침에 나가서 그냥 막, 싫은 소리, 뭐, 뭐, 피비왜안 울리냐, 그러고, 어떤, 어떤 스폰서는 앵벌을 시킨대요. 나가서 팔아오라고, 막, 이런 스폰서가 없나? 근데 그, 그 사람이 주관하는 미팅에 팔, 팔아오라고 앵벌을 시키는 그,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명색이 전업주부라는 분들이 그냥 다몰아놨다가 남이나 시키고 아들, 딸뭐 저기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야 저기 엄마 몸 아프니까 너 저기 저거 좀 치워라, 저거 좀넌 설거지하고 만약에 이런 전업주부라면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 똑같은 얘입니다. 이 시스템도 65년 동안 처음에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열려져갖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실수들 많이 하고 실패해서 아유 난 이거 못 하겠어 그러고 그래, 거다 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끈질기게 남아서 이렇게 해서 뭐 함수를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함수를 찾아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찬스 미팅이라고 하는 그 에, 툴이죠 시스템의 한 툴을. 사용해서 그들의 성공 스피치를 듣고 거기서 또 함수관계를 뽑아 그 연관관계를 뽑아, 뽑아서 뽑아 공동문문을 뽑아왔고 차근차근 수억 번 수억 번이 그 경우에서보면 수억 번의 이 제곱제곱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주 정갈하게 누구나 하니까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하면은 요런 결과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 좀 부지런한 사람 뭐뭐 뭐 이런 사람 또 아니면 좀게을른 사람 뭐 등등 아니면 또 생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야 그 많은 사람들을 조율 하는 그거니까 가정주부가 어떤 그 일에 함, 그 자기 전업주부 일을 갖다가 합리하는 거보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그게 그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을 해서 돈을 부는 돈을 벌고 미래를 개척하고 막뭐 이런 이런 걸 하려니까 각자들 생각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결집하기는 훨씬 더어 어렵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경매수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근데 그것만 사람들이 어떤 우리 인간이란 게 어때요? 만리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매수 경매수를 다 모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정리되게 만든 게 시스템입니다. 그게 65년 동안 딱 해서. 그 중에서 뭐 하나 좀 이상해요. 어좀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현대 감각에 안 맞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양심을 어, 양심을 속였냐, 진정성이 없냐, 상식에 입각하지 않았냐. 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왜 카드를 쓰라고 그러지? 왜 A4 용지가 나오지? A4 용지대로 그날 그거에 맞지? 이게 뭐 네트워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카드, 그럼 카드 있는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영금 수익이 되는 거야?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 연금 수익이 되는 건 카드 열장 갖고 한돈 무지, 무지 있는 사람이 전부 다임페를 될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금의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걸 시스템이라고. 줄줄이 섰다 그렇게 가는 게 시스템. 이데 다, 1 0 백일하에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꾸만, 증언 보완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 고, 그러한, 좀 전에 예를 든그 시스템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예화를 들어서 정확하게, 예화도 무슨 그렇게 가정주부 이런 예화가 아니에요. 우리 여태껏 해왔던 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5년을 했던, 7년을 했던,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그, 애터미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그냥 답답한 감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아니,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해야 되고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러고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뭐야? 그러고, 그냥 딱 물어봤을 때, 한 시간을 얘기해서 납득을 시키든, 아니면 뭐, 워크샵을 해서 풀든 뭐 하든, 알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김용아 팀장하고, 그, 몇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 아는 사람들은 또,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분도 헤에겐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그 뭐, 가정주부 예나 이런 걸 들지 않고, 우리 애터미언들이 여태껏 13년에 했던 몇 년에 했던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헤매고 있고 시스템이 뭐야? 근데 정확히 시스템 보고 미팅 가 미팅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게그 시스템 안에 이런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 거의 다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그거를 밝혀드린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네 시간 동안에 아주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오셔고 확실하게 그것도 순서에 정확하게 맞춰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지금부터는 알았어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4시간 4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고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하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와갖고 아, 정확하게 아 시스템이란 게 이런 거였는데 내가 여태껏 모르고 몇 년을 헤맸네 그, 그게 왜 되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전 맨날 유튜브에서 모든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공부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생활화 시켜서 뛰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말을 접어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아주 또박또박하게 무지 잘합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는 아주 예아도 제대로 들어갔고 아주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김영아 팀장은 3년 반을 헤맸습니다. 시스템이라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스템이라는데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총장이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애터면 시스템이 없, 없어도 되는 게 성공하는게 애텀입니다 시스템이 없는게 시스템입니다 이런 푼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개면처가 하면서 하듯이 그게 현실 아닙니까 시스템 아세요 시스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갖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분이 3년 반을갖다가 그렇게 했다가 이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완전 터득을 해갖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어쩌면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지금 그로부터 3년 반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팝콘 비즈니스 하울 했잖아요 연말 돼서 연말 정도 되면은 그 중간에 코로나가 3년이 껴있어요 아니 시스템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배워서 아 이거구나 빙고 그러고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이제 알아서 좀막 했더니 막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판에 코로나가 와갖고, 뭐, 미팅을 못 가지니. 그러기를 갖다 3년을 해왔는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와서, 진짜, 그냥, 진짜 엑기스. 진짜, 아, 이게 시스템이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